여러분, 셀팅. 17. 안녕하세요, 셀팅입니다. 아 네, 저희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뭐였죠, 우지 씨? 네, 2022년 캐럿 멤버십이 새롭게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 야. 아 Rainer, Rainer, Rainer. 아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오늘따라 또 멤버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아, 도훈 그씨 뭐야. 너무 귀여워. 네, 네. 이번 멤버십은 귀여운 컨셉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섣부른 판단입니다 아, 오, 오, 굳이 이렇게 귀여운 모습만 있는게또 아니겠죠? 에도다알려주면또 재미없잖아 아하 그렇잖아요 아, 유튜브좀 아는 친구예요 네, 그래도 <웃음> 엄청 궁금해하고 있을 우리 캐럿들을 위해서 각 입력별로 힌트 네. 하나씩만 아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왜요 왜요? 어? 저희 유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불꽃 불꽃 불꽃 아, 불꽃, 아, 불꽃, 불꽃, 불꽃, 불꽃, 불꽃, 불꽃. 굉장히 뜨거운, 뜨거운 그런. 건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까지자 그럼 저희 유닛 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너무 얼음 얼 너무 음 얼음 얼음 얼음 어음지음얼지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지 얼음 지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지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네 저희에게서 많이 보지 못했던 모습들과 또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리뉴얼 되는 캐럿 멤버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캐럿.